아, 나, 저 요즘 단어가 너무 생겨 상위 2% 주행하는 거죠. 뭐지? 한 500만원? 보건교사 아내냐? <웃음> 제사보다 제빡? 약간, 게임페인 음, 시집, 시집은 꼭한곳씩 제가 담거든요. 어렵나? 이 말이 어렵나? 바람의 나라 게임에, 음, 아, 1억? 아, 넷플릭스로 좀 미드에 빠져있거든요. 많이 안 샀는데, 이번에는. 그냥.. 아.. 모르겠다. <웃음> 모르겠어요. <웃음> 안녕하세요. 주디입니다. 오랜만이에요. 어, 정말 긴 여름이 지나간 것 같아요. 전혀 진정이 되지 않고 그래서 조금 더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아, 오랜만에 말을 하려니까 힘드네요. 원래 말을 이렇게 잘하진 않지만 말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드네요. 그래서 어, 그, 음.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다들 잘 지내고 계셨죠? 음. 응. 어, 2020년도 이제 10월이니까? 두 달? 두달 정도 남았네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어, 올해 100권 도전했잖아요. 근데 어, 과감하게 실패를 인정하고 <웃음> 인정하겠습니다 책 많이 못 읽었어요 그니까 러 요즘에는 제가 빠져있는게 한동안 바람의 나라 게임 한달간 열심히 했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못했어요 음 회사도 바쁘기도 했지만 회사일로도 정신없긴 했지만 어, 어 바람의 나라 게임에 약간 게임 페인이 돼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좀 정신을 차리고 그래서 게임하면서도 책을 틈틈이 읽는다고 읽긴 했는데 어 도전했던 거를 어 약속을 지키려고 스스로 책임감을 느끼고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잘안 됐어요 그리고 바람의 나라 <웃음> 바람의 나라를 끝좀 끊어, 끊게 어끊된 계기가 어, 넷플릭스로 좀 미드에 빠져있거든요. 브레이킹 배드를 정말 시즌 5까지 열심히 달려가고 있었, 있, 있느라고 있또 책을 간간히 읽고 있어요. 그래서 어, 지금 읽은 게 20권 조금 넘었어요. 20권 조금 넘었어요. 목록 살펴봐, 살펴봐야 되겠는데 20권 조금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러드 다이아몬드의 대변동. 아직도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책산 거를 아직까지 읽고 있는 거죠. 근데 대변동만 읽으면 지난번에 책산거거좀다 읽었어요. 철학 책 두꺼운 거한권 있고요. 하이데거. 그것만 읽으면 되는데 그래서 어 연말까지 또 열심히 가열차게 제가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번에 또 책을 샀습니다. 어, 책 하울 한번 해볼게요. 미역. 저는 책을 yes24에서 구매를 해요. 그러니까, 어, 그래도 생각보다 제가 책 구매율이 높아서 보니까 몇년 동안 상이 2% 안에 들더라고요. 책산게 거즘 한 500만원이 넘었더라고요. 일단, 여기 있는 거. 음, 이거는 굿즈예요. 굿즈부터 보여드릴게요. 근데 다양한 게 많았거든요. S24 yes, 굿즈보다 알라딘 굿즈가 좋아서 알라딘에서 책을 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음, 단연간 책을 사고 굿즈를, 굿즈를, 어, 받아본 결과, 어, 뭐지? 뭐지? 제사보다 제빠?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잿밥에 관심을 거두기로 했어요. 결국에는 예쁜 쓰레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굿즈 하나. 어, yes24. 컵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컵은 굿즈로 나온 거 괜찮은 거 먹을 컵 하나 이번에 했습니다. 왜냐면 얼마 전에 제가 스타벅스 컵을 깨버렸거든요. <웃음> 아침에 겉도. <웃음> 그래서 아, 내가 오늘 액땜했구나, 제대로 액땜했구나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로 출근했던 기억이 있어서 어 굿즈 컵이 있길래 그 뭐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심판 책 사니 그 표지거든요? 그거에 대한 컵이 있길래 컵 하나 굿즈로 포인트로 샀습니다. 음, 필요했는데 마침 그래서 굿즈는 이거 하나입니다. 이거 하나, 예쁘죠? 따단, 굿짓 하아... 이거는책 어, 읽어드립니다에 모 나온 소개된 책인가봐요, 멋진 신세계 어, 작가가 월, 올더스 헉슬리라고 제가 뭘 보고 이 책을 담아놨는지 모르겠는데 어. TV에서 나와서 좀 많이 회자된 책이었나 봐요 올더스 헉슬리라는 작가는 사실 잘 몰라요 읽어봐야 돼요 음. 뭐 인간을 공장에서 찍어내는 그런 내용인가봐요 그래서 그냥 음. 어떤 내용일지 좀 궁금하긴 해서 담아놓은 것 중에 이거 언제 담아놨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담아놨길래 그리고 계속 이게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구매했습니다 담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 칼세이건 송백한 푸른점 팔세이건 하면 코스모스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상백한 풍경도 진짜 좋대요. 그래서 전 코스모스를 읽지는 않았어요. 이거 읽어보고 코스모스를 읽으려고 역주행하는 거죠. 남들하고 다르게. 그래서 이책 샀는데 책이 엄청 커요. 대과 사전 같아. 그리고 약간 별. 팔세이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천재라고 얘기를 하고 다양한 방면에서 되게 유명한 석학인 것 같은데 문장력도 뛰어나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기대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숙명이라고 히가시노게이고 미스터리를 한번 읽고 싶어가지고 네, 히가시노게이고 되게 유명한 그 미스터리 작가잖아요. 이거는 이문구 작가의 관촌수필. 그 문학을 하는 사람은 꼭 읽어봐야 되는 그 아주 훌륭한 작품이래요. 그래서 그 문장이 정말 문장력이 뛰어나고 그 다음에 이게 정말 꼭 읽어야 되는 꼭 읽었으면 하는 꼭 읽어야 되는 건 아니고 꼭읽어봤 읽어봤으면 하는 책 중에 한 권이래요. 그래서, 이문구, 이문구 작가의 관촌수필도 한번 담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어, 이거.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정말, 어, 필력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읽을 때마다 느끼는데 그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한국, 한국 독자들한테 인기 맞는 거 아시죠? 그리고, 어, 상상력이나 세계관 이런 게 너무 일반 사람들이랑 너무 다르게 굉장히 광범위한 거를 저는 베르나라 베르베르 책을 읽으면서 느꼈거든요 그러면서 덩달아 제 사고방식, 가치관도 조금씩 조금씩 좀 넓혀지는 거? 좀 층위가 좀 두터워지는 거? 그런 거를 어, 경험하는 작가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아. 생태지 베르는, 어린 남자로 유명하잖아요. 생태지베르가 어린 남자 말고도 많은 작품을 썼더라고요. 저희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긴, 있진 않는데, 이 야간 비행도 되게 작품이 아름다운가 봐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가, 그리고 제가 잃었던, 뭐, 순수한 동심? 이런 거 한번 찾을 수 있으려나? 음, 그동안 잊고 있었던 그런 기대감으로. 이 책도 구매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캔 리우 소설은 그 뭐지 가을 서점에서 가을 서점 아니 아니 겨울 책방에서 <웃음> 아나저 요즘 단어가 너무 생겨 겨울 책방에서 겨울 서점 겨울 서점 겨울 서점인가 겨울 책방인가 아 모르겠다. 책을 추천했어요. 그래서 켄 리우 SF 소설 쓰는 작가인데요. 전 처음 보는데 되게 음, 이게 작품 인기가 많, 많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켄 리우의 SF 소설을 한번 어떤 느낌일지 궁금해서 구매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제가 읽던 취향이랑 좀다른 오랜만에 책을 사기도 했지만 음. 그 다음에 이거는 보건교사 아는형 제가 정유미 어, 배우를 좋아해서 보건교사 보건 아는형 어, 넷플릭스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걸 보고 싶은데 안 보고 있어요 일단 책으로 먼저 보려고요 책으로 보고 나서 그 넷플릭스에서 하는 드라마를 보려고요 봐 보려고요 그래서 일단 이거 먼저 읽어보려고요. 정세랑 작가도 좀 요즘 이 젊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더라고요. 아주 빨리 빨리 읽고 보건 교사 안은영 넷플릭스에서 볼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음 시집 시집은 꼭한 권씩 제가 담거든요. 이번에는 이병률 시인이 이별이 오늘. 만나자고 한다라는 시집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아, 네, 노란색도 너무 예뻐요, 노란색.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시집도 빨리 읽어야지 어, 시는 정말 자주 읽는 게 좋아요, 여러분. 그 어휘력을 풍부하게 하고 감성을 깨우는 그런 것도 하고 그리고 시가 어렵다고 하잖아요. 근데 시는 진짜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해석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읽으면서 내가 그때 느끼는 그 감정 그게 그 본인의 해석이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인이 아 이런 마음으로 썼다 라고 규정한 건 없어요 시의 해석은 읽는 사람에게 달려 있는 달려 것 같아요 그래서 시인들이 대단한 거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박스 하나를 다 비웠습니다 몇 권인지 세 볼게요 한 권, 두 권, 세 권, 네 권, 다섯, 여섯, 일곱, 어덟 아홉 권으 많이 안 샀는데 이번에는 좀 제가 어.. 다양한 책을 많이 샀네요 짠! 어려운 책은 뭐 칼세이건, 청백한 푸른 점이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짠! Dun, dun, dun, dun, no.